안녕하세요. 팟도사의 파명입니다. 오늘 제가 산 거는 월스트에서 해리포터 그 굿즈가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두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총 59,800원으로 제가 귀걸이 세트랑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그 지갑을 샀는데요. 자 일단 귀걸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여기에 낀 거져 있는 거는 요거 해리포터 <웃음> 실, 실이거든요. 여기 지금 진짜 예뻐요. 여기 실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예뻐요. 저는 지금 스네이프 교수가 한, 하나 왔고요그 다음에 귀걸이 한번 부터 보도록 할게요. 귀걸이는 59,800원으로, 아, 59,800원이란다. 이만... 어, 요거, 여기 안에서 실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안에도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도 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오 어, 해리포터 덕후라면 한 하나, 하나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후프루푸프 후프루푸프 그 후프루푸프 상징이고요. 여기 왕관 왕관이 난다. 여기 일단 컵 그다음에 여기 호그와트 인장 그다음에 여기에 후프루푸프의 상징인 어, 동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후프루 오소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동물이 아마 오소리일거예요 오소리일거고 그 다음에 컵이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보다는 요건 조금 작아가지고 조금 아쉬웠거든요 요건 좀 작아서 조금 아쉬운데 전 제일 기대되는 게이게 지갑이거든요 지갑을 제가 샀어요 여기에도 실이 들어가 있는데, 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일단, 여기에는, 여기 헤르미온느가 있습니다.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실이 있습니다. 헤르미온느 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대를 하는 거는, 바로, 지갑. 오, 지갑도 꽤 예뻐요. 지갑이 예뻐요 오 요것도 29,800원 정도 하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호그와트 인장도 제대 로박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동전, 동전을 동전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여기에는 그리핀도르 기숙사 표시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후프로프분데 <웃음> 바꿀 수 없었나 어쨌든 이건 기숙사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티링 같은 경우에는 그외엔 딱히 아쉬운 부분이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두개 샀다는 점 일단 제가 일단 짧은 영상으로 남아 일단 한번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올려봤고요 여기까지 파토사세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하고더 거기 한번 시원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기만 여기까지 파토사세 파비앙이었고요 그기만 안녕.